오잉, 오잉. 호,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마이크 마이크 어디시야?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어디나요? 아아아 야호 하, 하, 아 거리 잠깐 이쪽으로 옮기면. 레이시키님, 안녕하세요. 파피피님, 안녕하세요. 아, 뉴벨님도 안녕하세요. 모이님, 안녕하세요. 피피티일모메디님 안녕하세요. 아디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한... 이거 어떻게 만지더라? 어, 어, 어. 예. <웃음> 물 한잔. 아. 아, 엽사하루님 안녕하세요. 캐프리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물, 물이랑 스트레칭, 스트레칭. 나하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음. 하하. 후. <웃음> 청영화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여. <웃음> 아직 하는 거 어색해. 힘들어. 왜 안, 안 하다 보니까. 캐프리드님 인사 안 했나? 어서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왜, 왜, 왜, 왜 빠르게, 빠르게 그러고 있었어요? <웃음> 어째서? 아니. 엉방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그..보시기 맵을 맵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맵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나 그래가지고 지금 망했어요 나 한, 한글로 쳐질 줄 알았는데 한글이 안 쳐진다는 어마무시한 사실 알아버려가지고 나메로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 하이, 하이. 아, 그니까 러 영어 검색해야 하는데, 나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모른단 말이야. <웃음> 아, 너무 어렵네. 아,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찾냐. 일출 아니야? 종각 맵부터 찾아야 돼. 종각, 종각역 4번 출구라는 맵이 있는데, 종이라고 치니까 종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종이라는, 종을 잘못 치나? 종이면은, J. J. J-O-N-G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따르게 쓰나? 종을? 그럴 수 있지. 일출 맵은, 하츠. 하츠 모식이라고 치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종각을 아직, 아이고, 점프 잘못했다. <웃음> 종각, 종각만 찾으면 되는데, 종각 어떻게 쓰냐? 고맙다냥! VR에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아, 저거 어떻게 누르지? 잠깐만. 잠깐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어떻게 해야지 누르는지. 자꾸 변태새끼 변태새끼라면 욕해주니까 좋아? 그런 쓰레기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지마 너와 같은 장소에서 숨쉬는 것도 죄였겠다고 너희는 야! 평소처럼 내 옆에서 꿀꿀거리며 야! 죽으면 되는 거라고 내 뱃속이 해탈아라왜왜왜 <웃음> <웃음> 두번 들리는거지? 이 와는 사람 난..나..나 왜두 번이나 들리지? 아! 아! 이해했다 아..잠깐만요 아니 이해 안한거 같은데? 어라! 어라! 휴아니야뭘뭘뭘 뭘, 뭘. 뭘 해야 해요? 아니안냐 아냐. 아니, 아니, 아니. 와, 팔 뭐야, 이거? <웃음> 와, 이거 왜손 어떻게 되있지? 어 시켰다, 켰다, 켰다. 힘들었다. 벌써 힘들다. 어떡하지? 쌈쌈. 쌈쌈 안 되지 않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유주만 되고 있지 않나? 나 방송 화면이 안보 아 이거 아니라고 이 버튼이. 짤라라단 <웃음> 지금 인기 있는 맵이 종강맵이 어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나 봐요. 아나이 침료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코리안. 어 뭐야? 오 마이 갓. 코리안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잖아. 종강맵 아는 사람 있으면 손좀 들어 주실래요? <웃음> 아, 나, 방제도 안 바꿨을 텐데! 잠깐, 방제 뭐로 돼 있지나? 아, 산, 너무 산. <웃음> 세, 세, 세, 세, 세, 기, 다, 리, 기. 해서 저장 휴 뭐야? 종각역 4번 맵 저거 아니냐고요 저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웃음> 아, 그래서, 월드 이름이 뭐냐고. <웃음> 아.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한글 이름이 되나? 맞는 거 같은데 이름이 한글 이름이 되나? 자동 번역돼 있나? 아 자동 번역돼 있네? 아 아닌데 번역 안돼도 이렇게 되 있는데? 뭐 뭐라, 뭐라고 뭐라고 쳐아 a h j k 아니 j t k 뭐라고 써야 하나? 뭐라고 써야 하나? 다시 손 손부터 껴봅시다. 아니 근데 방이름이 한글로 써있는건 어떻게 쓴거지? 어! 종강역3번 출구 찾았다! <웃음> 한국어 역시 좋네요 한글 입력된다고요 아! vr에서는 공중자판 써야 한다고요 공, <웃음> 공중작판 아, 케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빠밤, 빠밤. 호유호유호 왔나? 도착했나? 야호 와 지하철에 있는 기웁니다 <웃음> 와 여기는 지금 지하철 아닌 것 같습니다 돌릴 때 이렇게 딱딱딱딱 끊기는 거 조금 안타깝네요 좀 부드럽게 슝 하고 돌아가면 좋을 텐데 어우 어우유유 어? 어? 어? 아아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웃음> 나갈때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응못 눌러. 응응잘못 눌러. 뒤집히라고. 자. <웃음> 아 <짜.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까지 갈 셈이야? 아이고, 아이거 돌리는 거 너무 어려워. <웃음> 오, 누나, 헐, 세상에! 어, 잠깐만, 나왜 이거 안 보이냐, 채팅 또. 따라단! 오. 맞는 것 같아요. 봐봐요. 와, 문 내리는 거 봐. 저 지금.. 아, 프렌드 올리로 해놔서 좀 그런가? 드로.. 프렌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 방을 다시 파야하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헬에 여기서 볼 건가요? 해... 아, 여기서 볼수 있나요? 해도지볼수 있는 데는 또 다른 데였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웃음> 여기, 여기에서, 여기서 종 치는 거 같은데, 가보자. 이거 봐, 이거 봐. 어서 오세요. 그냥 가시는데. <웃음> 오, 여기 보신각, 타종 의식,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 혹시, 거꾸로 보이나? 방송화면에도? 아! 종한 명만 쓰래요. 에? 그래요? 밝게 하고 싶은데 요맵 자체가 이렇게 어두운것같은데 <웃음> 가서 올라가서 봅시다 우와! 마! 짠! 마시지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보신가학의종 치러온 기움입니다.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라이트가 켜져 있는거라고 지금 이게? 클란네 클란어 이용시 조의사항 종은 한명이서 이용해주세요. 어, 동기화 문제로 종을 담당하는 분은 카운트를 세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 발판 위에서 관람하면 다른 분이 타종 행사를 관람하기 힘들어지니 한 발짝 물러주시고 사람이 너무 몰려 렉기 심할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눌러 라이트를 꺼주세요 라이트를 꺼라? 말도 안돼 어? 이거 어떻게 끄지? <웃음> 종 뒤에 라이트가 있다고요? 아아 아, 여기 라이트를 끄라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종을 보여주는 라이트를 꺼라 어서 오세요 우이 으아 으 <웃음> 여기보니까 종이 33번이랑 108번이 있는데 두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통 108번 치지않나? 아닌가? 33번치나? 우와! 여기 앞에 카운트다운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항상 길게 쳐서 108번인줄 잉여차연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하이 밤이라서 어두운거죠? 구름가봐요 어두워요 맵 자체를 키우는 방법은 없겠죠? <웃음> 저거밖에 설정이 없는거 같은데 하루라라 하루라라 하루라라 하루라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하하라라라라하하하하하 예. 아부지, 뭐하시는니만 야, 저, 저, 하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와나렉 먹나 봐. 멈춰 이 녀석아. 슝슝. 손에서 안 떨어져. 마 카메라야 손에서 떨어져라. 아, 됐다. 또, 또 이녀석 안떨어지네 <웃음> 와 우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웃음> 아 여기 이렇게 이거 하나 꺼졌다고 효과가 좀 들을라나? 렉이 들 먹나? 아이고, 우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년이 개묘년이인데요, 개묘묘. 묘루엉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가도, 가도 안녕. 가도 좋수와이 가도. 아직 날 보러 온지 뭐더라 나 이거 뭐 뭘로 돼있지? 가도 아직 날 보러 온지 4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 더 자주 오란 말이야 <웃음> 아왜 두번씩 들리지? 나뭘뭘 뭘 잘못했지 <웃음> 맞냐고? 뭘뭘 맞아요 맞지마요 요 이렇게 보면 안보이네 제가 볼때는 제가 볼 때는 요, 요, 요기? 요기에 시간 보이거든요? 있지 않나요, 시간? 허어! 오! 오! 들리세요? 쿵! 하는 소리? 오, 요, 요, 요, 요, 요, 요. 오! 카메라 어디다 거치할 수도 있나? <웃음> 원래, 원래 한 번씩 깡깡! 깡! 깡!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지나버렸다, 동! 카와이! 부응 <웃음> <웃음> 소리가 안 들렸다고? 이거 뮤직, 뮤직, 뮤직을 좀 줄여야겠다. 뮤... 음... 소리, 소리. 어? 월드소리.. 월드소리만 이런데? 그러면은.. 뮤직이 꺼지는게 아닐텐데? 일단 소리반딱 켜놔! 아무 소리도 안들린다고요? 어? 나.. 난.. 난 들리는데? 아. 야레야레 이것도 vr.. vr에서 나는 소리. 를 이어폰에서 난다고 착각했구만 <웃음> 소 소리, 설정 음, 거, 세팅 디바이스 세팅 있나? i 빰빰빰 e t t i 잠깐만, a bah, bah, b a 캡쳐보드 오, 오, 안 오. 들려요? 어때요? 방송에서 소리 들립니까? 들려요 아 아까 제대로 설정해놨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지? 뭐가 버벅거리던데 방금? 두번 들린다고요? 이제 한번들릴 야. 됐죠 이제 <웃음> 어이구 카메라 거치해두고 싶다 플라잉, 플라잉. 어 카메라가 카메라만 날아다니네 <웃음> 고정됐다 오오 오, 고정됐는데? 갑자기 고정됐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혀. 이제 들리죠? 방송에서도 이제 들리죠? <웃음> 야호! 아직 에피뉴이 아니라고. 아, 나또 이거 그렇네 나 자꾸 어디가 내몸휴 머리로 치면 소리가 나냐고요? 글쎄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웃음> 안날것 같은데 떨어지네 아이고 저거 자꾸 렉 먹어요 젖어있는 게 너무 많나? 좋아 다른 거좀 꺼보자 <웃음> 꼬리! 꼬리 겁나 안 들리는데 뭐야 이거 아니 꼬리! 꼬리 무슨 이야 이거 꼬리가 만져지나? 꼬리? 꼬리! <웃음> 아니 꼬리에 자아가 있는데 소리 어떻게 하냐고 오오안오 머리카락 오, 들렸다 오. <웃음> <웃음> 이거 봐 아! 신기 어 오, 깜짝이야 오. 오히려 다 먹은 거 봐. 종칠 때까지 얼마나 남았죠? 헉! 이제 한 30분 남았네요. 오, 세일까지 30분 남았대! 한살더 먹는다고. <웃음> 갑도 <목소리> 음, 잡기 오르빠 이거 되게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머요요요요 <웃음> <웃음> 유주가 어? 두 살이 된다니.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되는데 내년부터 만 나이라서 다시 영살 아니냐고요 아! 먹지 거. 아! 아니 이 캐릭터 맞네. 어. <웃음> 모이셨, 여름부터예요? 어. 아, 그래요? 아직 한참 남았구나 <웃음> 음 어. 세상 카와이 하핳 <웃음> <웃음> 이래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받았다고 하루라! 마셔주냐고! 어떻게, 어떻게 먹어, 이거! 하늘 쳐다보기! 이거? <웃음> 오! 꼬자 버린다 입에! <웃음> 아, 저도 마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아. 놓쳐버렸고. 아니, 이거는 먹여주는 <웃음> 게 아니라 꽃다발이야. 음. 얌, 얌, 얌, 얌, 얌. 마시지도 않은데. <웃음> 아! 아, 두 병은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 귀여워. 병나발 무기 두 병. <웃음> 휴, 휴, 휴, 휴, 휴, 휴, 휴. 공먹으 <웃음> 아. 오늘 토요일이네요. 내일 1월 1일이 또. 근데 일요일이네? 뭐지? 1일이 1일이 여러갠데? 111? 1일1 천내 아가 천원내 산양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늘 수고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안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 이제 아 얼마 안 남았어 올해가 으아어 뭐야 나 몸에 뭐가 그어졌는데? <웃음> 뭐지? 뭐야뭐야 뭐야? 이게 뭐야아! <웃음> 늦어 혹시 수줍병으로 대가리 깨주시나요? 대가리 깨... 에? <웃음> 아이고, 모두 감사합니다 스텔라루엘 아직 날부러운지 4개월밖에 안된거야? 앞으로도 자주 오란 말이야 자아! 아! 지워졌다! 안돼, 삭제됐어 아, 병을 왜 이렇게 잡아? 대단히 낄려고 이사람 지금 고 이거 이게 이거? 깡 <웃음> 검은색은 뇌가좀 검은색은 더메 깡깡깡 <웃음> 오잘 잡으신다 오. 완전 묘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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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깡깡 깡깡 깡깡깡 깡깡. 깡깡. 이게 뭐예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웃음> 조용히 하세요. 깡우 소주병! 던지기! 우오어 상상도 못하게 멀리 날아가 버렸어 <웃음> 지워주십시오 쓱싹쓱싹 쓱싹쓱싹 <웃음> 몰라요 내가 하신게 아닌데 이거? 지우는 방법 여기 뭐 있지 않을까요? 없나? 아이 아이 무슨 쓰레기 무단 투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어. <웃음> 나만 그런가? 왜뭐 이렇게 보보보보보 꼬리지? 종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이 종이 문제네. 쓰레기 무단 투기한다고 신고한대잖아요 지금. 다들 조심하시라고요.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우리 이거 다찍히고 있어. 전안 버렸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아까 팬 좋아 오셨잖아요. 유미만 그러지 않았어. 다 다들 그랬어. 아늘 그랬다고! 아나안 했다고 아... 아! 하다고 아... 나.. 나 표정 보더라 전기지 잡아오세요 그럼 <웃음> 아! <웃음> <웃음> 호이. 호이. <웃음> 어, 뭐. 오이 오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봐버렸냐고. 깡! 오이 오이.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봤냐고. 깡! 아, 웃겨. 새로운 매도 라니 말도 안 돼. 이 무슨 매도예요? <웃음> 이게 무슨 매도야 말도 안 돼. 그렇 그, 이거는 이거 그냥 살위지아 놓쳐 버렸다. 훠이 아자. 호이 아, 안되네 이거 <웃음> 호잇, 아, 호잇, 아, 링이 어. 아, 이 아, 아, 이 아, 어허 아,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천해 뭐야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종합해서 놀아 가지고서 랭 먹나 봐요.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웃음> <웃음> <웃음> 오 소주병귀 아 귀를 하나 잃어먹었다 아 귀가 하나 더 사라져버렸다 <웃음> 해시포테 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빰빰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세 이거 어째 뒤통수가 어로라더라 뭐야 <웃음> 아 먹여주시는 건가요 아아아아아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하,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주말인데. 알바 갔어요. <웃음> 무슨 알바예요? 놀았좋죠저 저, 저, <웃음> 노는 거 최고지. 횟집 알바 갔어요. 집 홀. 상상만 해도 할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기로포로 어, 가요. 해도지는 어. 하츠 모식이라는 맵이 있대요. 거기 가서 보면 될것 같아요.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먀 하츠? 하츠? 하츠 뭐 쳤? 첫... 어, 그 약간 그런 느낌. 음. 온천이래 남녀가 같이 가도 돼요? 에? 뭐야? 온천이라고만 안 했어요. <웃음> 로젝트가 너무 없어요 <웃음> 아 그러게 정동진 같은데 있는지 한번 이따가 보보보보 한국맵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 일본맵으로 가야지 지금 시간이 44분! <웃음> 이제 16분 남았다 허나이먹는다 뭐야 누가 자꾸 치나? 왜, 자꾸... 더... 더왜 저래, 저거. 어디가? 저기 저기서 왜 저래? 오면. 어디가? <웃음> 저저저저저저왜 저 저래? <웃음> 아왜저저 아. 왜 이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요요요요요 <웃음> 그3 3번 치는 거에 의미가 뭐가 있나요? 똑똑한 사람. 3번 서른 세번 치는 거겠죠? 서른 세번 의미가 있나? 굴쎄요 왜3 3번일까 어이 각도 맞추기 은근 어렵네. 그냥 좋은 의미가 있다고요? 뭐, 그, 그렇긴 하겠죠. 의미가 다 있긴 하겠지. <웃음> 좋은 의미래요. 아니. 아, 물론 그렇겠죠. 좋은 의미 있겠죠. <웃음> 아 그, 그게 궁금한 건데. <웃음> 좋은 의미가, 있, 좋은 의미래요.면은 일단 찾아보고서, 아, 나는 읽어봤는데, 일단 좋은 의미. 근데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크크크. <웃음> 그거 아니라고. 아. 아, 무튼 좋은 의미라고. 아. 아 일단 좋다고. <웃음> 아, 아무튼 믿으라고. <웃음> 진짜라고. 아. <웃음> 하... 아무튼 좋은 의미니까 33번. 세 장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잘.. 새야지 오늘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종치기 하고 싶어가지고 팀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미 방송 스케줄들을 다잡은한버려가지고서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아 뒤통수가 얼얼하네 저한테 디코 할 수도 있다고요? 나 그러면 저 풀어놔야겠다 방송 모드 풀어놔야지, 디코. 어, 이미 왔었네? 전화 좀 받아볼게요. 사회 있다고? 오, 왜이 사람? 연말에 원래 술 먹지 <웃음> 아! 안 받는다고 거, 걸긴 걸 했지만 받진 않을 거라고 <웃음> 아, 신호한테 전화 왔어가지고서 걸었는데 아! 내가 걸었지만 오는 전화는 안 받는다고 <웃음> 어쩔 수 없지. 일단 방송모드 때문에 알림이 안 와서 가지고 못 받았었는데 알림 오면 받아볼게요. 그러게 연말에 누,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간다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근데 요새 밖에 나가면 안 좋아요. 요새도 막 코로나 문자 오지 않나? 지금이라도 마실까? 그래요? 술 좋아하시나요? 마실실 마셔도 되지. 우리 일이 있이상모는 12시 땡 하자마자 그거 먹잖아요뭐 소바? 엄청 길다란 소바 먹어 가지고서 안 끊어 먹는 뭐시기 하면은 장수한다 뭐시기 저시기. 면치기 호로로로로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어, 어, 어, 아, 그래요? 중국 거요? 예 어. 고까지는 해넘이 어. 구수? 아, 아, 그러면은 해가 넘기 전에 먹는 건가? 그거는? 따봉. 어, <웃음> 아. 어, 이구 12시 땡하면 우리 자자고요. <웃음> 하긴. 아, 궁금하다고. 아, 신호 도대체 뭐 했는데. 아. 아, 답답하다고. 아, 전화 왜못 받았냐고, 나. <웃음> 유진는 이미 자고 있습니다. 유주 자가지고서 마음 놓고 왔죠. 요새 밤에 한 번은 4시간 쭉 자가지고, 가 그, 그 시간이 지금이었길 바래요 그러면 4시간 쭉 자고 있어가지고서 서로 편하게 있을 수 있거든. 나도 눈치 안 보고서 조금 늦게 나가도. <웃음> 응. 하. 하. 밤에 자는 거 보니까 착하다고요? 애가 착하고 손해. 가끔 이제 몸 아픈 거 있을 때? 몸 아픈 거 있을 때? 그럴 때만 좀잘못 자는 거 같고. 웬만하면 잘 자요? 너무 좋아요. 저한테 전화한 것도 모른다고요? 내가 걸어야겠다 <웃음> <웃음> <웃음> 할까만 말고 할까만 마세요 아 사람 기대야 신호야? 잔이? 자는구나. 신호야? 잔이? 자는구나. 안 받는구나. 집착녀처럼 엄청 많이 걸어볼까? <웃음>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데 근데... 에이, 그래요, 엄청 많이 친했어요. 아,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둘이 뭐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그 어, 카메라 어디 있어? 이거 봐, 이거. 오빠, 둘이 합체하고 있어! 뭐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 그래요? VRC 닉네임이요? 저 대문자로 K-I-Y-U-M-I입니다. <웃음> 오자마자 하우채를 <합체를> 들었대. 하하하하. <웃음> 아즈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야호. 캐릭터가 빛나고 있어. 아우야 지면 됐어. 뭐야. 우와. 뭐야, 뭐야. 나 또, 막 움직여! 와! 어. 좋은 거 아니야. <웃음> 그러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53분이에요. 53분. 음. 아, 고로리시다. 아, 손 커! 아이 부분에 자꾸 들어놓을... 키미 노 아이마가 아주 큉득큉 하시리다시 후후 어! 오 어, 전화 왔다! 헤이 <목소리> <목소리> 시나농! 하지마 휴회도 마셨대. <웃음> 나는 어나축축해지금 뭐? 나 젖었어. 오이야 오이야. 뭐라고? <웃음> 나 젖어 있어. 뭐 그래? 그래 뭐가 <웃음> 너널 적셨어? 진로는 그 파란색 병 그건 초록색이 음. 아니라 파란색 병이란다 초록색 병은 참이슬이고 어, 어. 진로는 파란색 병이란다 음 물은 마시고 있니? 아 커피 아니지 술 마실 때는 물도 같이 마셔야 돼 틀물 없어 물이 없어 물도 마셔야 돼 물도 갖다 놔그 그래, 이제 소주로 엎었으면 소주가 없으니까 안 마시겠네. 소주 있어 있어 있어서만 더 마실 거야. 그렇구나. 그래 몇병 남았어? 소주 반병 반병 남았어 다 마시고자일거야 4분의 2병 그치 맞지 그 <웃음> 반병이라고 하는거지 3분의 2병 3분의 2병 그리고 맥주 다 마셨어 멋져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다 마셨네 이쪽으로 있으면 소주도 <웃음> 다 마시고 잘했네 잘했네 오! 아이고 그래서 언제 자 우리 신호는 앉아 앉아 오, 잠깐만 3분 남았어 그래 3분 됐다! 남았어 나는 보신가게 종 치러 왔어 왜왜왜왜왜어 올해는 종소리가 좀 듣고 싶어서 종 치러 왔어. 싫어. 싫어. 나랑 같이 듣기로 했잖아. 그랬어? 그랬나? 그랬구나. 그랬을걸? <웃음> 아이고, 나 VR챗에서 듣는데 너도 들을래? 네가뭘 알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웃음> 아. 그런가봐 아니야 <웃음> 응? 나는 응 음. 나는 따로 드릴거야 열래1시 네. 청소해 이제 아니지? 얼마 안 남았어 몇분 남았냐면 <웃음> 어. 어 1분 반 1분 반 남았다 1분 반난 이제 또 다시 2살이 될거 우리 우리 신호농 3살 아니었어? 아니야 이제 2살이지 왜냐면 이제 반다니까 그렇구나. 아이고, 어려져서 대박. 좋겠다. 대박, 대박. 난두살이야 다시. 축하해, 축하해. 어, 덩덩어, 덩덩, 덩덩, 덩덩, 덩덩. 그래, 우리 신호는 이제 1분 남았는데 종소리 뭘로 드릴 거야? 대박, 대박, 대박.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종소리, 종소리. 그래, 언니, 잘 살아. 응. 어, 잘 살게, 너도 잘 살아. <웃음> 종소리. 종소리. 어, 종소리 잘 듣고, 잘 살고, 어, 어, 어잘 자고, 음. 우리. 우자 언니. 어, 카톡 해. 어, 카톡 해. 어, 어, 그래. 음. 음. 응 그래. 응! 끊어. 응! 응! 응! 응! 종소리. 끊어자 <웃음> <웃음> 웃기네 <웃음> 오 43초! 44초! 와, 조금 있으면 된다! 오, 오. 19, 8. 내가 잡을거야 5, 4, 3, 2, 1. 분 많이 받으세요! 오, 여기 카운팅 나와! 세분많이 어, 받으세요! 호이! 세분많이 받으세요 이오이 왜안 가지? 얘렉 먹었는데요. 오세분 많이 받으세요, 비뇨이야. 우후. 우후. 이거 이렇게 막 쳐도 되는 거야? <웃음> 여기 카운팅돼. <대기 웃음>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잠깐만, 잠깐 어디 가나 나, 나는 그 계속 이 맵에서 어디로 가버려. 돌아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쳐볼래요. 이제 스물두 번, 스물한 번, 우효효. <웃음> 와! 잘 친다! 열다섯 번! 뿌왕~~ 땅~~ 유미님 세세 복 많이 받으세 유족도 편하게 크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뭐지? MPC 아니야, MPC? 귀여워 귀여워 뭐 a w a Kiawa! Kiawa! k 모두 w a Kiawa! Kiawa! Kiawa! Kiawa! k i 많이 받으 i a w 해 Kiawa! k i a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총명하는요 앞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아, 아 표정, 아 표정 보여주고 싶어. 아, 나 잠깐 여기 맵에맵 맵에, 내가 문제인가? <웃음> 저를 <웃음> 아 별거 아니라는 듯이 흔들어주시는 거 봐. 감사합니다. 여워 <웃음> 열심히 분유 살게요 <웃음> 분유 사서 쓸게요. <웃음> 아이고, 우리 그러면은 해돋이도 보러 갈까요? 해돋이, 혹시 청명화라 님 해돋이 열어 주실 수 있나요? 어디 자꾸 숨천하시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말이죠, <웃음> 오늘 <웃음> 어제구나. <웃음> 어제 뭔가 질렀어요 어제 뭘 질렀냐면요 어제 기저귀를 질렀어요 기저귀 특가가 떠가지고 <웃음> 기저귀 10만원어치상 근데 그거 얼마 안 갈거.. 기저귀 <웃음> 아 우주님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웃음> 기저귀 10만원어치가 몇 개였더라? 9팩이었나? 근데 세팩을 어. 한달 이내로 쓰던가? <웃음> 와 여기저기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보다. 디코에서 자꾸 삐용삐용 말라 물려. 전화 오면 전화만 받아야지. <웃음> 일주일에 뭐, 와, 그니까. 와, 돈 어마어마시하게 들죠? 분유는 세 통이 10만원 대던가 요새 몇, 몇 통씩 먹고 있지? 포탈 언제 열리냐고요? 검색해볼게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매베 코리안 코리안 아까 코리안이라고 태그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거 찾아서 들어왔는데 많이 먹으니까 싸다고요 더 많이 사야만 오마이갓 <웃음> oh 왜얼왜얼 화분역에선 동이 안 트겠지? 정동진이요? 어, 혹시 있나? 정동진? 있을지도 몰라 산 아, 기억. 산에서 그거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어렸을 적 기억에 새벽에 아주 새까말때 산타가지고서 해돋이 보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정동진 없다고요? 아쉽다. 얼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쳐보자. 하, 추. 아. 하, 추. 아, 뭐, 뭐 자꾸 꺼져, 자꾸. 하. 이거 맞나? 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름 어떻게 조아님조아님 <웃음> 조아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뜨는 건 없다고. 해넘이는 있는데 해뜨는 게 없다고. 어디가? 아또 <웃음> 어디가 여기저기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맵 이름 찾으러 가야겠다. 여기 면이 있으면... 맵이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어이야. 못 안에 볼수있는데 어머. 에 신청이 안된아야래야래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일출맵 있는 것 같은데, 포탈, 포타... 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못 찾았는데. 천재 나 어떻게 찾았지? 어. 뿌리다. 선물. 뺏어! 뿌리다. 네. <웃음> 새로운 <샘> 선물. <웃음> 절대 안 돼. 어, 제가 포탈 열어주셨다. 우리 가볼까요? 어. 가봅시다 Sun r i s e morning 퍼블릭이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It's okay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랑이 삼촌님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고요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모듕 아. 올해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잇! 에? sunrise가 이미 떠있는걸? sunrise <웃음> 이미 떠있는걸? <웃음> <웃음>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줄아는데 <웃음> 해가 걸쳐 있는 맵이었어. 이미 맵이, 맵이 떠 있는데. <웃음> 이야. 혹시 월드 누르면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맵같은거 떠가지고서 썬라이즈 뭐 이런거 있지 않을까? 프렌디 뭐 이런걸로 해서? 애국가나 모르네 뭐야, 뭐야? 에? 여기 <웃음> 영상도 볼수 있네요? 카페에서? 알아서 나오는 것인가아 옆에 리스트가 있나봐 월드 그럼 한 번만 찾아봅시다 일출! 일출 음... 서치 월드 써니라고 한 번만 쳐볼까? 공중에 빵 버렸대. <웃음> 아 마마 마마. 아 마마 마마. 붉은 일출이야. 오디오, 오디오. 어, 이거 자꾸 하다가 보면은 피용피용 같은 소리 나던데, 왜 나는 거지? 나만 나나? 희, 히노대히노대히노대라는 맵을 쳐볼까? 뉴 이어 오브 더선라이즈 우우! 가보겠습니다 여기 맞나봐 날아가요! 날아가요! 꼬 뽀롱 뽀롱 뽀롱 유미디코입니다 뽀롱 얼음 누가 보내는지볼순 없지만 유미디코입니다. 에... 아, 일로 나가는 건 아니네. 오... 그걸 그냥 뜨고 있는 거 같은 거 어디가서 보는걸까? 해가 이미 뜨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썸네일에 바자가 같은데에서 볼수 있게 돼있던거 같거든요? 이쪽이 맞을까나? 오! 오, 저기 뭐가 있다? 저쪽인가? 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 아... 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 온천도 있어요. <웃음> 이것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수련도 해줘야.. 수련도 해줘야두고.. <웃음> <웃음> 일렁거리는 거 봐. <웃음> 그니까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눈만 동동 떠다니는 거 같은데요? <웃음> 눈만, 눈만 떠있고 나머지가 일렁거리는데? 이게 맞나? 눈은 그대로 있는데? <웃음> 이게 맞나? <웃음> 내꺼 나 어떻게 생길래 눈만 이래? 이야 <웃음> 우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여기 계단 같은 거 있어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 올라가는 느낌 난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어, 찾았다. 오. 아, 잠깐만, 여기 똑같은데, 아,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여기 한번 갔다, 와보, 가, 가볼게요. 가볼래요? 여기에 일주일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드, 들어가 봐요. 봅시다. So... <웃음> 에? 에? 다고아 내가 먼저 가버려서 문제구나.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여러 놈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았어. 우우 우드 우드 우드 라이크 투 조인뉴 나한테 들어오고 싶다는 곳인가? 맞나? <웃음>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오세요, 입구에서 기다릴게. <웃음> 대단하죠? 여기 여기 초대 가능하지 않나? 못 들어오나? 잠깐만, 어, 그러려고 소셜창 지금 키는 중. 온라인! 됐다 아 와,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청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되게 조그마시네요. <웃음> 어, 아 네네. 나 앉는 저 앉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오 오유유. 와와와 오야 오야 오야 잡혀. 아 잡혔다. 뭐 <웃음> 어? 사라지심. 와 조그매. 조그만, 조그만고 귀여운 사람들이 가득이야. 친구 인바이트에서도 친구 따라가기에서 들어와주십시오. 맞나 이게?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카메라가 자꾸 손에서 안 나지는 이유는? 나도 몰라 되다 자꾸 소중해 샌드 인바이트 <웃음> 보내놨습니다 그러게 끈끈이 붙어있나봐요 카메라에 여기 전화기가 있는걸? 유즈. 어떻게 쓰는 거지? 깜짝이야. 으아 나또나또나또 나 또, 나또 어디로 날라가 어디로 날라가 어,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웃음> 아오 아이고 옷을 또 바꾸셨네요 깡깡 깡깡 츄르르 고맙다냥 기마 한만에 인사드리네요. 팀장님, 기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23년도 즐겁게 지내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 아. 물 물이 필요하다.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깡깡. 어. 귀여워. 귀여워. <웃음> 아 거기 전화기를 들었더니 전화기가 갑자기 포탈이 돼가지고 움직 움직여가고. 하이 하이 하이. 아. 헤헤헤. <웃음> <웃음> 짜잔. 흔들려요. 귀여운 토끼냥. <웃음> 올해가 검은 토끼였나요? 흑묘? 아, 아 토끼도 묘가 맞았었나? 토끼 토끼 한자 뭐였지? 맞아요? 음 기합오 카오이 카오이 오오 토끼치 토끼 쨩똑 কই 큰 놈! 웅 엄청하게 생겼어. 이거 갈아입을수 있나요? 어디서 갈아입으셨지 <웃음> 기억 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웃음> 보여주고 싶다. <웃음> 여기다 다츠 여기 맵이 일출이 가능하다는데, 서서히 뜨는 건가? 아니면 무슨, 뭘, 뭘 자극시켜야지 뜨는 걸까? 뭘까요? 어, 세상에! <웃음> 라우라우 부엉부 부엉. 네. 원프로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하! 나 이거 하다가 몇번 날려먹었는지 몰라 빠라밤 딴밤 빠라밤 b 지않 t 손님인걸 호 i 호 on m <웃음> 거울을 못 찾아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오 뭐야 저기 눈 떨어지는 효과나네. 어 근데 이거 되게 잘 이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아아 진짜? 제가 부른 노래하고 다른 분들하고 함께 부른 노래가 월드컵으로. 허, 이거 이거. 다음에 방송에서 봐야 할 듯. <웃음> 해는 언제 뜨냐고요? 어, 해도지 아. 하는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찾으러 가봐야 할뭔가 어, 여기 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뭔가. 어,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오이? 어, 어, 해 뜬다! 해 떠! 해 떠! 와! 해 떠지! 왜, 아이고 글쎄요 뭐지?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자꾸 이분은 술병을 가져오세요 어디서 <웃음>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웃음> 자꾸 술을 가져오는 거야 이 사람 <웃음> <웃음> 수남이래 <웃음>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것까지 하느라고 힘들었다 남님 님이에요 남미에요! <웃음> 아이고 라이키님! 새해 분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남미님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소금 곱창님 안녕하세요 화감꽃단 화감꽃단 이 아롭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예 새해 분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리고 유이미아님도 어서오세요 아냐아냐아냐아냐 자꾸 술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린다. 보배 <웃음> <웃음> 아저님 안녕하세요. 어서 아, 오세요. 아, 다들 왜 이렇게 술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웃음> <웃음> 아, 유튜브. 아, 유튜브가 그러는 거구나. 뭐야 <웃음> 이건. 마셔! <웃음> 마셔! 아 이거 도쿠리 도쿠리여가지고서 이거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마셔야 하는데 오, 아 근데 제가 아아 아, 공교롭게도 술을 잘못 마시는 으아! 내내 내, 내 VR이 이상한가? 내가 내가 좁은 공간이 있어서 그런가 봐. 제가 좁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야 아! 방송 뭐 하셨나요? 이거 뭐죠? 아, 아 a 마 m 마 m 마 m 마 a 마 a m m a mamma, mamma, m 응. 호잉 호잉 호잉. 아니 VR이 <웃음> 아니라서. <웃음> 어, 마저, 그쵸? 아까 소 아까 거기는 소주병 뭐, 엄청 잘날라생기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몇 시에 자요? 어 호두잖아. 아, 아니. 몇 시에 주무십니까? <웃음> 밤샌다고요? <웃음> 하긴 새니까 뭐 이것저것 놀고 그러면은 좀 늦게 자겠죠? 맛있는 거 먹나요? <웃음> 카레? 카레? 카레? 카레 맛 응애 응애 카레 맛있겠다 저는 그냥 다 맛있을 듯 아. 저도 일찍은 안잘듯 아마 아니 어제 며칠 전부터 컴퓨터가 아이 아, 이 컴퓨터지 지금 이거 돌아가는 컴퓨터가 방송 성충이형은또 따로 있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뭐가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업하다가 자꾸 뻥나고 해가지고서 지금 <웃음> 리깅하는 것도 문제고 영상 그 아까 아까 그 부엉이 영상도 문제 좀 많이 했었고 아 부엉이는 어떻게 끝냈는데 리깅 아주못 끝내가지고서 새벽 내내 리깅 좀 마무리하다가 자야 할듯 그거 끝내면 잘수 있어. <웃음> 때리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근데 애가 좀 아플 수도 있는 게 맨날 틀어놔가지고 <웃음> 컴퓨터 맨날 틀어놔가지고서 아플 수도 있지. 아 마셔. 부부친다. 아 부부친다. <웃음> <웃음> <웃음> 다음. 마셔 아! 아! 시원하다. 이게 맞나?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현실에서 이렇게 못 먹기 때문에 가상으로 먹는 거죠. 아! 버추얼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안돼 나 미성년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귀여워. 네 아, 네 개야. <웃음> 못하고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먹거야 오. 아, 니 이거. 어디서 아, 는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아,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에... 손... 손 손이... 아 카메라 놓라고 <웃음> 소도 짠짠. <웃음> 아니, 생명자라고. 무리야, 물. 무리예요, 물. 아이 너무 무리예요, 물. 아 무리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살짝 숨 무리해요. 네, 걱정 이슬이 마세요. <웃음> <웃음> 참이슬이 없네. 아. 참이슬이네 이슬 먹고 자라면은 이쁘게 클수 있어. <웃음> 이슬 먹으면은 사람이 예뻐져요. 맞아 이슬에 어, 있는 언니들 어, 보면은 뭐, 다 이쁜 뭐, 뭐, 언니들이잖아요. 그소리야아 <끼리> <웃음>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웃음> 어그 언니들이 다 이슬 먹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짠 <웃음> 짠. 나도 마시고 싶어. 뉘. <끼리> 아, 저기, 병 제로 마신다. <웃음> <웃음> 마셔, 마셔, 갖다 박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웃음> 코박. 코바... <웃음> <웃음> <웃음> <박고 있는데 웃음> 뭐 이거 걔가 이렇게 먹잖아요. 할지도. 마세라, 마세라, 마세라. 술이들어간다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나 아이고 자자 아니 부본 이사람 아 힘들 <웃음> 힘들다 아, 우리, 우리, 나 이거 이거 카메라랑 씨름하네 <웃음> 아 <웃음> 저기 카메라 좀 잘해. 뭐야 이거? <웃음> 왜 이러고 있어, 이 사람? 이거 보이시나요? 저이슬펜서 하는 거? <웃음> 이러고 <웃음> 있어요. <웃음> 어, 어, 아, 뭐야, 뭐야? t s 와 뭔데? 아 저게 뭐야? 다 아, <웃음> 퇴근 동시 출근 시간 되어버렸다 <웃음> 가야해 <웃음> 저 밑에 온천 있다고요? 어, 온천만 갔다 갈까? 온천 어디야 온천 나도 탕에 몸 담그고 싶어 탕 갈래 아 귀여워 발 벌리고 가어 어, 어디로 가야 되죠? 크으, 자판기에서 소리난다 어딜까요? 온천이? 그대로 쭉 가면 되나? 어, 따라가면 되나? 어, 잠깐만, 어디로 갔지? 아, 여기, 여기. 아니에요? 아닌가 봐. 뭐, <웃음> 찾는 중. <웃음> 온천 어딘데? 몰라, 따라가! <웃음> 어, 여기 시작, 시작 지점이잖아! 어, 뭐야? 온천 어디냐고! 온천 있다고 나를 설레게 만든 사람 책임져! <웃음> 온천 있나요? 어디냐고, 온천! 아, 막혔다, 온천 찾았어요. 어디요? 어? 어디요? 그, 저 약간 신사, 신사 쪽 가야 돼요. 아, 진짜요? 아, 신사 쪽이요? 오, 아, 아. 아래가, 이쪽 아래가 아니었던 것이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등산 힘들다 아아래 있다길래 이쪽으로 내려왔죠 아 여기가 아아 여기 아. 아, 여기. 우와 우와 아아아아 <웃음> <와. 웃음> 에헤? <웃음> 다시 다시 <웃음> 나랑 <나란> 바보 <웃음> 다시 가. 조심조심.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웃음> 조심조심. 아, 위험했다. 휴. 아, 힘들었다. 온천. 오,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힘들었어. 오, 오, 여기도 술잔이 있잖아. 온천이랍니다 여기 온천을 제대로 즐기시는 분이 있군요 역시 풀이트가 최고야 이영 어. 이영 어. <끼리> <끼리> <끼리> <끼리> 담담 담. b d 시코라님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 아까 물 마신다고 하고 물 마셨나? 마셨을 a 아, y o 나 나도 마시고 싶어 <웃음> 귀여워 a c 이 없어, 나! 나도 w a 살거야! e machine. I j u s 아, 여기 대신 드릴게요. 아. 아 나한테 추는 줄이. 아. 주는 아, 아,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먹여 아, 스트레칭 감사합니다. 오! 술 마시면서 스트레칭. 아, 취한다. <웃음> 역시 운동할 때 소리지. 아, 어, 이게 만나신네요. <웃음> 이게 나 <맞나? 웃음> <웃음> 운동할 땐소리 되고, 아! 술왜 이렇게 커, 이거? 와, 딸기무늬 팬티님, 어서오세요. 떡이요? 토끼예요. <웃음> 귀엽죠? <웃음> <웃음> 냠냠냠냠냠. 아이고. 토끼예요. <웃음> 익사할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인형이니까 익사 안 해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웃음> 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웃음> 토끼탕이라니. 아니, <웃음> 너무하네. 토끼탕이라니. <웃음> 너무하네. <웃음> <토끼네. 웃음> 자,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짠, 짠을, 짠, 짠! 짠! 아니 병로 짠을 하면 어떡해! <웃음> 저도 병인걸요? 병, 어떡해. 짠 아, 원래 병나발이에 병사. 술은 <웃음> 짠! 마셔! <맞아>. <웃음> <물을 잘고>. 버렸나 <웃음> 짠! 짠! 짠! 짠. 짠. <웃음> 짠짠 <웃음> 나도 말하시고 싶어 아. 아. <웃음> 아니 아. 이거 갖다 봤는데 이거는 하이. 오늘도 재밌었다 다음 주에 어? 나, 나 다음 주에 뭐 하, 하, 하, 하고 하 싶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뭐 하고 싶다 그랬죠? <웃음> 어 방송 중에 아, 방음표를 어, 만들려고 아, 네. 지금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어, 나? 어, 아,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서 우리 뭔얘기 방송 <웃음> 아, 아, 방 아, 아, 노래월드 아, 방송 중에 아, 방 아, 설치했어 다들 <웃음> 다들 버츄얼 설치했네 <술> <웃음> 버츄얼로 <버추얼을. 웃음> 아어지어지러 알딸딸하다 아, 디비자 누워야겠다 아, <웃음> 그럼 다음 주에 노래월드컵 하고 저젓댄 저 샀어요 짧게 방송해서 젓댄도 한번 해봅시다. 물론 3D로는 못 하고요. <웃음> 3D는 못 하고 그게 게임 띄워 놓고 세발이 저댄을 같이 하자고요. 스위치 있으십니까? 요번 젖때는 멀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안돼나 젓대 나오밖에 없는데. 아 젓댄 <웃음> 저, 저 2023입니다. 요번에 샀습니다. 아직 안 뜯어 봤지만. 네. <웃음> 스위치 대보야? 대보? 어? 네. 네 얼마 전에 그 대보면, 스보 대보면, 에서면보면 대보면, 대보면, 대보면, 대보면, 대보 대보면, 쩌고쩌고 태고예요 태고 태고태 e 태고는 뭐죠? 태고의 p o t 두 p 두 t 두 p o Tepo 동 e p o 동 e p o 동 e p o 태고의 o t 도 재밌죠. e p 너무 따닥따닥 붙어 나오는 한 줄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게. 다음 주 일정 그렇게 짜보겠습니다. 아이고. 가야지. 혼나겠다. 왜안 나오세요? 하고. <웃음> 왜안 와? 아바타 배포해달라고요? 이거? 아바타 갔다 어디, 어디다 쓸 건데요? 내 <웃음> 네, 아바타 가져다 어디다 쓸 건데요? 뭘 누? 눈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거긴 한데 괜찮나? 우리 어머니가 뭐별 말씀 안하겠지? 마망이 별 말씀 많으시면 배포해도 상관없는데 어따 쓰지? 어따 쓰지? 출, 출처 정확해지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허가나면 알려드라구요? 말해, 어따 쓸건지 말해주면 허가 받아오든지 말든지 할게요 출처를 <웃음> <웃음> 알아야지 쓰든지 말든지 <웃음> 할거 아니에요. MMD 그럴 줄 알았어. MMD MMD면 괜찮지 않을까? MMD면은 마개죠? 개조 안될 듯. 개조는 약간 생긴 거에서 개 바뀌는 모습이니까 건안될 듯. 피규어 이걸로? 이.. 이 모습으로? 꼬리 만들지 마세요 저기요 <웃음> 꼬리 뭐야 아유 그러면은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제가 풀트가 아니여가지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많이 받으세요 아! 란란누 너무 무서워요 란란누 너무 무서워요 아! 아 뭐야 어! <웃음> <오, 웃음> 피카츄! 피카? 피카? 츄 피카... 피카츄! 피카츄 사라졌는데? 잠수! 피... 피카츄가, 피카츄가 피카츄 죽었어! 잠수! <웃음> 잠수 당했잖아 이거 어허, <웃음> 왜 저래? 그래? 왜 저러고 기어 다녀?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올해도 잘 부탁드린다요. 빠이빠이, 바이바이오효 빠이빠이, 빠이빠이. 냐? 일하러 가는 나의 뒷모습 <웃음> 일하러 가는 뒷모습이래 <웃음> 자 그러면은 진짜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다기, 많다기보다는 뭐 <웃음> 봐주셔서 감사하지 엄마가 이렇게 돈 벌고 뭔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놀아겠죠 엄마 이러고 놀아 <웃음> 아 아이고 아이고 뭘다 쏟아버려 아하 뭘 쏟아 그만 쏟아 다고셨냐고요 아..아직..아직.. 아직. 아 맞다 <웃음> 아보기야아 요새 보기 <웃음> 요새 보기 너무 안좋아아아 큰일났어 방송에 남으신 분들에게 서비스. <웃음> 서비스. 랄까 <웃음> 제가 사진은 못 보여주지만 소리는 들려줄 수 있다 소리 따로 녹화녹음해죠 귀엽아 <웃음> 유주 목소리에요 녹음해왔지 지금은 자요 방송에서 들려주려고 녹음해왔어요 <웃음> 되게 열심히 하죠. <웃음> 목소리 엄마 닮았다고요? 아 진짜? <웃음> 너무 귀여워.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려줘요. 히히히히. <웃음> 저도 처음 들려줍니다. <웃음> <웃음> 맞아 모두가 처음일걸요? 아무한테도 안 들려줬어. <웃음> 아 원프로 사람들은 보긴 했죠. <웃음> 원프로 사람들은 특별히 영상으로 보여드렸지. <웃음> 어 엄마 초보야 맞아요. 약간 이제 아 이제 좀 익숙해졌나 하면 또 새로운 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웃음>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조금 있으면 또밥 달라고 할것 같으니까 가가지고서 기다렸다가 밥 먹이고서 일 끝내고서 자야겠습니다. 키울수록 어려울 거라고요. 앞으로 많은 산이 남았다. 제 남았다. 제 아휴. 자, 그럼 진짜 가보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방송하는 사람 있나? 그냥 끌까 본인이 한 짓을 그대로 한다고요? 유사유사? 보나쇼? 뭐야? 다.. 아, 확인 요새 다 방송.. 방송 다 켜있을꾼.. 다 켜있겠구나.. 다들 방송하는 날이라서 다들 방송하고 있구나.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 방송하다가 잘들. 오나 총 들어오자마자 <웃음> 하고 있는 거 봐. 너무 <웃음> 웃겨. 보나쇼한테 보내드릴게요. 소리만 들어도 웃기네. 야! 뭐야! 빌려놨어 어? 뭐해? 왜 이렇게 밀려나? <웃음> 글쎄? 왜 이렇게 밀려나? 잠 <웃음> 보나쇼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바이 보나쇼한테 보내드릴게요. 혼란. 뭐? 보나쇼 레이드 설정이 내 레이드를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어길 너무 어려운데? 아, 빨리 길좀 찾아봐 뭐? 이름 응? 뭐였더라? 보나시나 거절이야? 나 막혀져 있어? 어, 슬퍼... 보나시나 슬퍼... 나... 슬퍼. 나... 나 지금 레이드 가려고 했는데 보나숑이 보나숑이 봐봐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요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어, 해서 부록, 부록. 이렇게 쓰고 보나숑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웃음> 아 보나숑 <부나쇼이. 웃음> 우리는 이거밖에 뭐, 안 되는 sao? 사이였어 안녕. 어쩔 수 없이 분화쇼은 인연이 아니었다고 이마스킨 받았나? 나나 지금.. 어저 무.. 아 기우미 넌 필요없어 래 나나 <웃음> 너무 슬퍼.. 나만 친구라고 생각했어 아 어, 유사유사 유사유사 유사유사는 유사 갈수 있나? 유사유사는 갈수 있나? 유사유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사유사는 받아지는데, 이거 봐! 유사유사는 받아지는데, 보라샹! 슬프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여러분. 빠이. 귤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